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이란 기로에서 매일같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음, 일상의, 일상의 사소한 것서부터 인생의 굵직한 것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게 하는 것도 어, 내 사람일 테고 나를 가장 힘, 힘들게 하는 것도 내 사람일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이사랑 어떻게 할까요? 음,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들 어, 때려쳤을 때 어, 그 다음에 기다렸을 때 각각 어떠한 결과가 나는지 어,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으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타로는 어디까지나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 그렇구나 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어, 몰입하셔서 음 왜냐면 100%는 아니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혹여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는 대로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오는 대로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네 먼저 이거는 때려쳤을 적에 어, 때려쳤을 적에 아이고 음 어디 봅시다 이게 때려쳤을 적에 음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건 맞는데 왜 싸우셨어요? 어, 여기는 기다렸을 적에, 음. 기다렸을 적에. 어, 카드가 참요상하게 나오네요. 음. 어디 봅시다. 여기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참, 음, 여러 번 했었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때려쳤을 적에를 보니까, 음. 어디 봅시다 때려쳐 을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맞고 사랑이 그래도 남그사랑이좀 좀, 어, 순수 했었다 그래야 되나 음 순수하게 사랑한 시작인 것 같아 어, 시작은 어, 순수하고 어, 적극적으로 시작됐고 대화도 굉장히 잘 됐던 사랑이 아니었나 싶어요 음,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됐다 그래야 되나 하... 근데 이게 뭘까요? 어, 이게 뭘까? 음,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음, 그냥, 이것도 그런 거예요. 시, 어, 어, 뭐 그런 거라 저런 거라고 말하기좀 그렇지만, 이 사랑이 계속, 진행이, 진,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는 동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음 뭐대화서부터 모든 것들이 자기 상대방의 자기 감정대로만 이거 갖다가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이 감정대로 하려고 그랬어도요 이게 딱히 어 조금 스트레스는 받아도 그렇게 뭐어 지나치지는 않아요 지나치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음 지나치진 않았다 그래도 그 잠깐 잠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 갑자기 순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갑자기 순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어 조금 강도가 어 작지만 셌, 셌었던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운이 내게 오래 남는다 그래야 되나 음 좋은 거면 좋은 대로 내게 오래 남고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오래 남는 거죠 어그 순간적인 그 행동에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음. 아 이제 알겠다 어. 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잘라낸 게 아닌가 싶어요. 잘라냈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이게 헤어졌단 말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좀 실수를 한게 없지는 않을 것 같아. 어, 실수를 한게 없지는 않다. 음,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는 어, 경중이 다 다르겠지만 음, 다른 이성한테 다른 이성들하고 좀잘 재밌게 놀았던 게 아닌가 예를 들자면 나하고는 관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어, 뭐 옛날처럼 막 뜨겁고 막 이런 것 까지는 아니어도 나하고 있을 때는 그냥 대면 대별뭐 가끔 좋고 막 이러는데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이 놀때 보니까 그치 나랑 옛날에 나한테 했던 그 모습이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은 지내다 보니까 옛날은좀잊고 지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맞아 그때 제가 어, 나한테도 저렇게 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게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한 건 아니고, 뭐냐 하면은 그냥 가볍게, 가볍게, 어, 가볍게, 가볍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디에 갔던 게 아닌가 싶어. 어, 뭐, 유흥업소 같은 데죠, 노는데, 음물 어, 좋은데, 그런 데가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에게, 어, 마음의 상처를 준게 아닌가. 근데 꼭이 카드가 모든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자기야, 음 그러지 말고, 어, 그러지 말고, 저기 막, 그, 그 사람 누구야? 자기 저, 어제 저녁에 어디 갔었어? 라고 하면, 너나 의심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되래이 사람이 더 나한테 날카롭게 말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있잖아 도둑이 지발절이다고 음,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얘, 얘가 눈치를 챘나? 뭐 이런 거있잖아 얘가 눈치를 챘나? 내가 어저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음, 어디 가서 놓고 얘가 눈치를 챘나? 그런데 어, 긴가민가 긴가민가 아니까? 나는 아니고, 너 지금 나를 갖다 의심하는 거야? 되려, 어, 나를 갖다가 괜히 엉뚱한 상상이나 하는, 어,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했던 게 아닌가, 음. 어, 근데 이게, 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놀았다 해도 그, 사,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어, 사랑하고 뭐 마음을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경중에 따라선 다르지. 어, 꼭이 카드에서 그뭐 유흥업소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았다 하더라도 이게 꼭 어떤 음, 바람으로 이어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개중에는 어, 있겠지. 어, 개죽에는 있겠지. 그렇지만 다라고 볼 수는 없지. 음, 그냥 단순히 그냥 신나게 논 것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신나게 놀았던 그 레벨이 그래도 내가, 어, 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이런 행동으로 냉전, 어, 냉전 중인 커플이 많지 않은가 싶어. 음. 냉정 중의 커플이 많다라는 것은 어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은 밟지 않았겠는가라고 추리를 할수 있죠. 근데 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단은 음,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만 제가 확률이 높은 쪽으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내내 내, 내 여친이 어 저기 막. 유흥업소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 다른 이성들하고 재밌게 놀았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추궁하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사람 의심, 의심이나 하는 의심, 의심병 환자처럼 이렇게 몰아붙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냉전 중인 것 같아요. 딱히 완전히 헤어진 것 같지는 않고 왜왜 음, 왜 완전히 헤어지지 못했냐라고 하면 이 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귄 커플이 아닐까 싶어. 음,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 어느 정도 사귀고 데이트 기간이 꽤 됐던 어, 커플일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 뭐 방금 만난 커플 같은 건 아니에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이 친구가 어, 그런 것 같아. 어,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갖다가 거기에 조금 맛이 들린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들 몰려들고 그리고 이게 놀다 보면 흥에 꽂히잖아요. 어, 흥에 꽂히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논게 아닌가 음, 과하게 논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브레이크가 없이 놀았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논 것뿐이에요. 어 그냥 논 것뿐이라고 하면은 그냥 큰 의미는 없어. 어 그냥 호기심? 음, 호기심에 놀았던 거지. 이게 뭐 대단하게 이이 이런 유흥업소? 아니면 노는데 클럽 이런 데서 만난 사람을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어, 좋아했던 건 아니고 클럽의 특성상 거기는 다 블링블링하게 오고 또 밤이고 조명 때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치 음, 그리고 연애하다 보면 클럽 같은데 잘못 가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연애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권태기가 오고 친구들이 야너 뭐하냐 너 아직도 그렇게 꽉 잡혀서 사냐? 야 오늘 여기 물 좋아 나와라고 하니까 나 갔다가, 또한번 또, 그래. 또, 또 놀다 보니까 재밌잖아. 몰래몰래, 그러니까 몰래, 어, 몰래몰래 몰래 가다가 이제 들통이 난게 아닌가 싶어요. 음, 들통이 났는데, 여기 카드는 몰래라기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그냥, 어, 좀 가다가 들킨 게 아닌가, 어,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주도면밀한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 주도면밀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니까, 저기 막, 연애할 때못 가다가 친구들하고 딱 가다 보니까 또, 어, 오, 신선하고, 새롭고, 어, 또 가니까 막, 어,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여기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관계를 때려친다 해도, 이 사람은, 음, 여러분한테 올것 같아요. 어, 때려친다 해도 올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거기서 만난 그런 사람들은 그냥이에요. 그냥. 진짜 아무 의미. 이 사람이 아마 아무 의미 없다 그랬을걸? 그렇지만 여러분은 기분이 되게 나빴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지. 어, 믿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랑한 거 아니에요. 음, 사랑한 거 아니야. 사랑한 거 아니면 용서 어 용서가 되나.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 만약에 때려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여러분들을 잡으러 올 거예요. 음, 잡으러 올 거고 음, 맞아요 잡으러 올 거고 그렇지만 이, 이런 이거 같아 잡으러 오고 나서 어, 이게 여기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잡으러 오기는 고 잡으러 오와 어, 잡으러 오기는 아는데 그게 한번 용서해 주니까 또 얼마지 않아서 또 다시 어, 그런데 또 나가서 논게 아닌가 싶어 음, 나가서 놀고 근데이 사람이 이런 걸 갖다가 끝낼 수 있겠냐 이런 거 손을 씻을 수 있겠냐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오냐 라고 그러면 기다리면 오기는 와요 어, 언제 오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마르면 왜냐면 노는 것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 막 돈이 떨어지면 어, 돌아온다 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사귀다 보면 다는 그렇진 않아요 모든 커피 다 그렇진 않지만 어느 정도 권태기라는 게 오잖아요 그 권태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면 거기서는 또 다른 너와 내가 좀 견, 견고하게 발전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가장 많이 싸우고 막 그럴 때라는 거지 지금 딱그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의견 대립이 안 되니까 그냥 다투기만 왜 다투기만 하냐면 이거는 대화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음, 대화가 잘 됐으면 화가 안날 텐데 대화가 안 되고 이 사람이 지금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 말로는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안 갈게 하지만 어느새 보면 또 거기 가 있다라는 거야. 음. 그 여자가 어, 사귀는 거 아니에요. 사귄다고 볼 수는 없어.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음, 엇나간다 그래야 되나? 엇나가기 때문에 여러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막 세게 몰아붙였다가도 얘가 자꾸 엇나가고 오히려 더그 저기 막 뭐지 칼 같은 말을 갖다가 막해대니까 여러분들이 점차 아 이러면은 안 되겠다 이게 부작용이 좀 나는구나라는 것 같다 깨달은 것 같아요. 음 그냥 무조건 밀고 가면 부작용이 나기는 나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음. 이거 갖다 끊고 돌아올 수 있나요라고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저기 막그 사람을 갖다 이 사람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음, 남자분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그냥 노는 게 좋은 거지. 어 그러니까 놀다 보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어, 술이 들어가 보니까 그그쳐아 그래서 술 마시면 개라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술 마시면 행동을 좀 그래. 어, 여러분들은 그런게 싫은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음, 이 사람이 결국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럼 돌아오면 괜찮냐 라는거지 어디 봅시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잘라내지도 못하고 헤어질지도 못하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어, 이 사람한테 어, 뭐라고 뭐, 또 화를 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냥 얘를 놔야 되냐라는 그런 저기에 서 있는데 음. 아 이를 어떡하죠? 아, 여러분도 속상하시겠네? 음. 내가 지금 기다리는 카드가 있어서 계속 뽑고 있는 거예요 어, 기다리는 카드가 있어서 계속 뽑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그 가슴아리가, 어, 남아있는 듯 해서, 가슴아리가 남아있다. 응. 어. 근데 여러분들이 성격이, 응, 음, 뭐, 이렇게 꾹, 목뭐 마음에 담아두고, 막,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데 가서 놀면,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겠지.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더 말을 안 듣는다, 라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억지로라도 잡아 앉혀놓으면, 그, 안 쳐지긴 안 쳐지는데, 어, 막, 그냥 잔소리를 퍼붓고, 뭐, 이거는 실내 저거는 좋네, 막 이래 가면서, 어, 그러니까 짜증이 이제 좀 그렇잖아요. 음,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음, 이게 갑자기 안 하다가 하는 거니까, 어, 호기심이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뭐, 저기, 막 한눈판 사람도 있어요? 어, 뭐, 얼마나, 뭐, 그렇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개중에는 여자 문제로, 어, 이성 문제로 여러분을 갖다가 속을 새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을 지금, 어, 받아줘야 되냐, 어, 기다 기다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기다렸다가, 이걸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고민에 있는 거죠. 아 이게 아이엔진 것 같은데, 음,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이게 아이엔진 것 같아요.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어, 여러분이 기다리게 되면은, 음. 아, 기다리게 되면은.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더이 생활을 갖다가 더할것 같은데요. 음 기다리더라도 음, 기다리든 저, 어,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가 때려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로 오고 어, 왔다가도 또 이렇게 딱 눈치 이렇게 보다가 어 괜찮아진 것 같으면 다시 또 놀러 다닌단 말이지. 음 그래서 만약에 기다리게 되더라도 기다리게 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어, 현실을 갖다가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똑바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기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 음, 번민이 많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사람은 음. 맞아요. 음,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이 사람은 그 행동을 갖다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 어,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맞아.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자꾸 하지 마,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이렇게 하지 말 그러면 저쪽으로 몰래 씩 틀어서 가고 너 이것도 딱불러 여기도 막아버리면 이렇게 싹 가서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는 채셨겠지만 어, 눈치는 채셨겠지만 음 맞아요 대중에는요 어, 다는 아니에요 대중이에요 어, 그냥 저기 말, 일부는 그냥 게 노는 게 좋아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어, 그렇지. 그 여자+ 여자가 있는 거지.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음 그래서 근데 왜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못하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어 좋아하는 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끊으려고 재수출를 하면은 다시 온다는 거야. 자기야 자기야 내가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 자고 오, 오지만 어 오지만 그 지금 그 나타난 그 경쟁자 역시도 이 사람이 딱. 버리기는 힘든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왜 그러냐하면은 사람마다 특색이 좀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어, 시원시원하고 어, 뭔가 시원시원하고 막 그런 건 있지만 여시 같은 건 없다라는 거지. 음, 여시 같은 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노는, 에, 노, 지금 같이 놀고 있는 그 여자는 좀 여시 같고, 어, 좀 블링블링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잡고 기다린다고 해도, 어,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람하고 이 문제 가지고서, 어, 저기, 뭐, 그치. 마, 말리고, 막고, 계속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가, 계속 말리고, 막고, 말리고, 막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 이거를 막을 수 있냐라는 거죠. 왜냐면은, 하 여러분은 이걸 막고 싶은 거잖아. 음, 막으려면은, 어디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약간 스타일을 좀 바꿔보세요. 어, 왜냐면은, 하내 여, 내 여친에게도 이런 면모가 있나라는 게, 이런 면모가 있나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어, 맨날 내 스타일이 이거니까, 내이 스타일대로 고대 가기보다는, 뭐 헤어나 화장법 같은 걸좀 바꾸는 게 어떨까. 음.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음 어디 봅시다. 음이 사람은 당분간은 어그 생활을 계속 할것 같아요. 음 계속 그 생활을 계속 할것 음. 그 같고 어 여러분들이 어 당분간은 이 사람을 갖다가 내버려 두는 것 같아. 어 간망 감망. 왜 간망이냐라고 하면 음,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어, 좋아하긴 좋아하더라도, 어디 봅시다. 관망한다. 어, 관망한다. 관망하면서, 어, 어디 봅시다. 음,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받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엄청 좋아하나보다.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카드는 안 나와요 지금. 내가 그렇게 그걸 계속 본 거야. 이 사람은 계속 이렇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계속 노출 못한다는 거지. 어, 결론이 안 나요. 음, 이만큼 뽑았는데도 결론이 안 나오는데 어 맞아요. 결론이 안 나와. 당분간은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게 아닌가? 어, 맞아. 이거 해결 안 나요. 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이 남은 것 같아.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더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을 계속 봐준다라는 거지. 그리고 왜더 좋아하냐라고 마음, 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 이게 때려칠까 말까를 두고 고민을 한다는 것그 자체가 좋아하지 않은데 이걸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이렇게 보니까 때려치든 안치든 여러분이 때려치면 이 사람이 달려오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려치지도 못하고 그걸 가만히 갖고 있자니 계속 속은 썩고 속은 계속 썩어요 어, 계속 썩은데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더 사랑하는 쪽이 더 많이 아프다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내가 더 행복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속을 새겨도 내가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내가 더 행복한지 음 이거는 어. 섣불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내려놓고서, 과연, 어, 그,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응,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해. 음. 어, 저기, 어떤 경우는, 이, 어떤 경우는요, 이 사람에 그냥 대놓고 바람을 피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주, 어, 저기, 막, 자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좋아하니까 어.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진짜로 사고를 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니면 그냥 사고를 대놓고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세개 어. 있어요 상중하지 어. 그러니까. 제일 하에 걸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당분간은 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헤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헤어지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서 내려놓지를 못하네.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이만큼 좋다면 이렇게 속을 썩인데도 좋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나는. 음. 아무튼, 1번 카드 조금만 더 두고 봐요. 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갖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네,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 이 사랑,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자기 때려치는 게 낫나 아니면 기다리는 게 낫나 어디 한번 봅시다 여서 여러분이 여 진짜 이거는 갈등을 하고 있네 어 칼을 뽑아 들었지만 내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갖다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때려치려고 해도 어 내려놓고 때려치려고 해도 내려놓고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음. 이 사람이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고집이 되게 센 사람 같아 고집이 되게 세고 음 여기는 진짜로 어, 그런 것 같다 때려친 게 아니, 때려치다기 보다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크게 준것 같아요. 어, 크게 준것 같고, 크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봅시다. 때려치려고 하니까, 음, 그냥, 이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이 때려친다 그래도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음, 이 사람 마음대로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마음이 약해. 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준것 같은데, 상처를 준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렇잖아. 상처를 준 사람이, 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의, 그, 그, 저기, 막,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거안 한다라는 거지. 어, 눈치 같은 거안 살펴요. 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것도, 이게 막, 계속,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 얘기하고 싶을 때, 음, 자, 그냥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근데 그게, 어, 그렇게 깊지는 않다라는 거지. 음, 깊지는 않,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내려놓기는 그닥, 어, 아직까지는 내려놓을 마음이 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냥 간간히 여러분한테 뭔가 저기 막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음. 이 사람은요, 자기의 그 세상이 뚜렷 확실한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어, 자기 세상에 누구를 잘 들여놓지 않는다. 음, 자기 세상에 누굴 잘 들여놓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갖다가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었을지라도 그 사람 역시 이 사람 마음 속에는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 속에 사람을 들이지 않아. 음, 자기 마음 속에 들이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나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음. 아예 없다기보다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까 그러니까 십을 놓고 봤을 적에 9.5를 자기를 생각하고 0.5를 타인을 생각한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적게 생각하는 거지. 음, 그냥 자기 위주라고 보면 돼. 자기 위주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여러분한테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의 캐릭터가 그렇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데도 헤어지지 못하냐라고 하면 이 사람의 성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있지. 왜냐면 여러분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내가 그랬잖아. 성격이 착하다고. 음, 어지가하면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데, 여러분들이 착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아. 때려치지도 못한다 이거지. 왜냐면 때려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때려치고 그냥 자유롭게 가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냅두지 않을걸? 음, 왜요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 사람의 캐릭터상, 이 사람의 캐릭터상 어, 여러분한테 이런다는 건 여러분을 어, 그래도 나름 사랑하고 있다는 걸로 반하는. 음 사랑하고 있다는 걸로 봐그 표현이 여러분들 보기에 굉장히 작아보여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음 작아보여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했다 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카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줘 사랑했다고 근데 왜 그거밖에 표현을 하지 않냐 라고 하면 이 사람 캐릭터가 원래 그래요 어, 누구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야 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 둘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도 이 사람 마음에 둔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어 무슨 이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왕이로 소이다. 음, 내가 왕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음. 만약에 때려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다시 올 거예요. 왜 음. 예 그러냐면 여러분 좋아한다니까. 많이 좋아해요. 어. 아이고, 많이 좋아하면서도 참.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는 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 많이 좋아하면서도, 예,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크게 많이 좋아한다라는 내색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 망설이게 되겠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모습이 너무 약해 어 약해 어 자기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어 여러분들이 때려치면 이 사람도 어좀 고민을 하기는 해요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되게 가득한데 어 그냥 자기 진짜 확 가서 잡을까 막 이런 마음도 간절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어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마음은 어 그렇게 크, 크게는 안보여진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좀 자기야 뭐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스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냐가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라는 거지. 어이 사람 성격 자체가.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어. 원래 내 옷이 아닌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 어. 그니까이 사람은 이 사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스윗하고 달콤하게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연애 초입에 생각해봐. 요이 사람이 처음 스윗했나요? 어 아마 잘 생각해 보면그딱 스윗한 사람은 아닐 걸. 음 그래도 연애 초기에는 사람이 도파민이라는 게 돌기 때문에 나름 노력은 했을 거라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도 점점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성격이 나온 거야. 변한 게 아니라 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이 그냥 나온 거예요. 원래 는 이런 성격이었어. 근데 처음에 연애할 때는 도파민 때문에 그 호르몬 장난으로 그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연애는 제정신으로 못 하는 거예요. 음. 제정신으 누가 연애를 하나? 다막 심장 아 심장이 쿵쿵쿵쿵 뛰다가 연애할 때는 쿵덕쿵덕쿵덕 막 뛰잖아. 이게 제 이게 제정신이냐고. 이게 호르몬 장난인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 게 아니다. 원래 성격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게 되면 어디 봅시다. 기다리게 되면 어디 보아요. 기다리게 되면 은아 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게 되면 어 좀이이 사람 왜 자꾸 갈등을 하는 거야? 음왜 자꾸 갈등하는 거지? 걔왜왜 왜 갈등을 하냐라고 하면 예 이, 진짜 이 사람의 성격이 진짜 이 사람의 성격이 어 진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예, 지금 때려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그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가 숨겨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둘중 하나야. 성격이 이래 가지고 어, 성격이 이, 이 모양 이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진짜 맞추기 힘들다 때려 모두지지 맘대로 때려 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숨겨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어, 그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나를 갖다가 둘을 놓고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라는 거지 음 누구를 가지고 가야 되냐 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이런 거 그리고 이 주제가 그렇잖아.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으니까, 음, 뭐, 반드시, 누구, 누구, 이, 저기, 뭐, 숨겨둔 사람이 연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놓고서 누구랑 사귈까 고민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연애 초 연애가 시작되지 않고 그냥 썸의 단계라고 하면 어,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어,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하지만 이 사람은 뭔가 얻은 게 선택이나 갈등의 구조에 놓인 건 맞아요 어, 갈등의 구조에 놓인 건 맞고 그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썸의 단계에서 내가 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 기로에 놓인 사람도 있고 음? 아니면 연애 중이면 이 사람이 성격이 진짜 어, 진짜 너무너무 지만 생각하는 놈이어서 어, 그 남자가 뽑았다면 너무너무 지만 생각하는 여, 어, 연이어서 맞추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이걸 갖다가 때려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게 연애 중이었는데, 연애 중인데, 이 사람이 몰래 누군가를 숨겨놓고서, 그치, 그 사람이냐, 나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걸 보냐면, 여러분들이 이 보는 쪽이, 마음을 졸이는 쪽이 더 사랑하는 쪽이라는 거죠. 어,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때려칠까, 어, 아, 진짜 보고 있자니, 어, 허파 디비치고, 어, 뭐, 사람에 따라서 자존심도 너무너무 상하고, 응. 음. 그럴 수, 있, 그래 때라치, 그러니까 때려치고 싶겠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어, 혹시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선택해주면, 그치.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까 말까 기다릴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도 조만간에 둘중 하나는 선택할 것 같아요 음, 둘중 하나는 선택할 것 같다 어, 그래서 그게 누군데요 라고 하면 음,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이 저기만 약간 전에는 계속 수그리고 보고 뭐 이랬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목소리를 낸다 보는 게닌게 쉽고 음,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을 기다리다가 어, 어, 기다리는 게막 어, 기다리고. 이 사람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이 사람도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 나름대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음아그라잖아 나랑, 사, 나랑 어, 이게 만약에 사귄다고 놓고 봤을 때 나랑 사귀면서 적이냐 나냐라는 걸 갖다가 고민한다는 거그 자체가 이기적인 거지. 음. 그렇게 하고 썸이라 고도 마찬가지예요. 딴딴 어, 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놓고서 그 고민하는 거 자체도 이기적인 거라는 거지. 굉장히 계산적이고 어, 계산적인 거예 계산적인다는 건 뭐야? 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어, 그런 거지. 근데 여,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좋아하냐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봤을 적에 음. 여기서 봤을 적에 음. 다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 다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음. 이 사람이 자꾸 이거냐 저거냐 고민하는 거 봐서는 이 사람이 어, 누군가가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봐요 음 만약 에 이게 썸인데 A냐 B냐가 아니다면은 누군가가 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어저기 뭐야 이 사람이 관계가 어안 좋아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어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는 어 뭔가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아니면 이미 약속을 어 약속 안에 들어와 들어와 있는 사람이거나. 어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어. 의 관계를 갖다가 어, 정리가 안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개중에는 이게 여러 케이스가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그 저기 막그 썸인데 A냐 B냐는 솔직히 그거는 조금 희박하는 경우고 연애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놓고서 너, 어, 재냐 나냐라고 했을 경우가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음 이미 다른 사람을 숨겨놓고 나냐 그 사람이냐 어 나냐 숨겨놓은 사람이라 갖다 고르는 걸 수도 있고 이세 번째는 뭐냐면 하은이 숨겨놓은 사람이 이미 이 사람하고 그치 어떤 미래를 계획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이 사람이 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세컨드 같은 거지 음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하고는 거의 헤어지는 중입니다, 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하고, 어, 이 사람하고 여러분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의 관계,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래도 꽤, 어, 비중이 있는, 무게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세 개로 압축이 돼요.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케이스를 잘 알겠지만. 어디 봅시다. 기다리면은 올것 같아. 음, 기다리면 올것 같다. 음. 그래서, 어, 뭐,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적에, 뭐, 1, 2, 3 케이스, 그거, 어느, 그, 셋 중에 어느 거든지 간에, 어, 기다리게 되면, 음, 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기다리면, 음. 음, 기다리면 연락이 올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연락이 막 대단하게 이 사람 성격 내가 그랬잖이 사람 성격상 막에 대, 자기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한다고 음,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을 하고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좀 자존심도 세고그 다음에 조금 자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에 사람하고도 놓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렇게 막 빨리빨리 뭐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철저한 분석과 계산과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참 음, 쉬운 사람 아니에요. 어, 쉬운 사람 아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오기는 오지만 여러분들이 어, 조금 힘은 들겠다 싶은 거지. 왜? 라고 하면 은이 사람은 쉬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뭐 직업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직업도 괜찮고. 어. 올 마음, 어, 저기, 만 기다리면은 올것 같아요. 근데 오지만은, 그, 다른 그 연인들처럼, 뭐, 알콩, 달콩, 뭐, 이런 거는 없을 수 있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이 딱 거기까지야. 어, 그렇게 막 대단하게, 어, 감정 표현을 하고서, 막, 꿀이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뭐, 그렇게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는 안 하고, 아, 굉장 어, 맞아요. 어, 여러분은 힘들 것 같네, 이 사람하고 하면. 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라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거지. 음. 이 사람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처음에 시작은, 처음에 시작은, 어, 아, 내가 왜 말을 갖다가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음. 기다리면 오기는 와요. 시작은 하기는 해요. 음.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어. 아 이거 엔딩이 안 좋은데? 음. 이 사람이 또갈 수도 있어. 어. 어. 근데 갈 수도 있지만 가서도 안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기는 왔지만, 내가 아까 그랬죠? 이 사람은 집착이 좀 강하다고. 어. 저, 이, 이 여자한테 어,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와서 그냥 잠깐 머물다가, 잠깐 머물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걸 어떡하지? 음. 기다리게 되면, 어, 기다리게 되면 그렇게 돼요.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오, 오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스윗하고 막 진짜 달콤한 표현 같은 거 전혀 없을 거라고. 음 그래서 그런 가이 사람이 놓고 돌아간다. 여기서 봤을 적에는 여러분이 칼을 뽑는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 칼을 뽑는 게 하나도 안 나왔어. 어,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아주 개 중에는 두집 살림하는 게 아닌가 싶네. 음... 개 중에는, 뭐, 망, 망 뭐, 많겠어요? 그두집 살림 하는 게. 이 카드 뽑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다고 두집 살림을 갖다가 이 카드 뽑는 사람이 다두집 살림을 하겠어요. 근데 아주, 어, 적은 확률이지만, 적은 확률이지만 두집 살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어, 이 사람이 본처. 어, 여러분이 그런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음, 암튼, 뭐, 그, 그 확률은 좀 낮아요. 낮더라도 이 카드 뽑은 사람 중에는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비율은 낮더라도. 암튼 이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헤어지나요? 아니요. 어, 헤어지진 않아요. 잠시 어, 잠시 또이 어, 사람 없이 있다가 또 돌아오겠지. 왜냐면 이사람은안 내려놓을 거예요. 음, 둘 다. 음. 그러면 어떡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도 안 비춰졌어요. 어, 이 사람의 행동만 비춰졌어.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여러분은 이 사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암튼 이번 카드 어, 어, 그냥 이건 이 상태로 어,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 떠나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상태로 당분간은 갈것 같다 어, 당분간은 그냥 음. 이 사람하고 기다리면서 가끔 음, 그럴 것 같다 라는 거예요. 네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다,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 어떡할까요? 때려칠까요? 아니면 어 아니면 어, 기다릴까요 라고 봤을 적에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들이 성격이 어, 털털한갑다 어, 털털하고 여러분들이 그릇이 더큰것 같은데요 어, 그릇이 더큰것 같다 그런 것 같아 어. 그릇이 더 크다. 어, 남, 상대방에 비해서 음. 우리 파랑새분들이 어, 성격도 좋고 시원시원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뭐지 때려치면 빨리 때려치려나? 어, 이, 이게 뭘까요? 음. 그냥 일서천리로 때려치려나? 음, 아니, 이게 일사천리로 때려치는 건줄 알았더니, 이게 막, 어, 그 뭐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무슨 되게 큰 실수 했나요? 왜이 갑자기 스트레스가 진짜 뭐, 어, 쓰나미로 몰려왔지? 갑자기? 쓰나미로 몰려왔, 쓰레, 갑자기 쓰나미로 몰려왔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좀 어, 감성에 남다른 건 있어.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관계를 때려친다 해도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뭐 버터 버터 짤을 흐르는 말할 거고 그런 말 그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딱히 어뭐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 아무리 말에다 버터를 발라서 구워 제껴도어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그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버터 쪼르 하는 놈이 아니라는 거지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놓으려 한다 그러면은 어 갑자기 어 갑자기 그런 거지 생뚱맞게 어, 버터 쫙 어, 버터 발라서 막 구워서 오는 거지 버터에다가 노릇노릇하게 뭐 내려놔도 올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뭐저뭐 뭐 옛날에는 뭐안 그랬었는데 어 저기 막뭐 그런 거지 뭐 달달한 말도 해가고 막 이러는 거지. 어.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좋아하냐 라고 묻는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좋아하는 거 맞는데 왜 그래요 이거는 이 사람 바람 폈어요 혹시? 어, 혹시 바람 폈어요? 배신 당했어? 그런 거 같은데 음. 근데 이 사람 성격상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그, 그런 거 같아 아무 의미 없다 어, 아 때려쳐 때려쳐 이러는 거 같아요 어. 배신을 당한 것 같고 이게 이 사람이 바람을 핀 것까진 좋았는데 이게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하고 바람을 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음. 근데 뭘내 때려치고 기다리고 그걸 갖다가 왜 저기래요 그치 만약에 아는 사람하고 바로 폈으면 그냥 때려쳤을 텐데 음참 애매하네 응 음. 그걸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건데 근데 여러분의 고민은 굉장히 깊고 어, 어 고민은 깊은 거에 비해서 칼은 너무 무디다 라는 거지 음 계속 지금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 스트레스를 갖다가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아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기는 참 좋아하나보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지 맞아요? 어, 이 사람하고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음. 이 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어, 왜냐면 하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들 보면은요, 아휴, 바람 진짜 많이 폈어. 그래도 우리, 우리 어머니 시대들 보면 그거 다 참고 살았잖아. 아유그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 음. 옛날에 옛날에 우리 엄마 친구 남편이 어, 우리 엄마 친구 남편이 오토바이에다가 뒤 술집 아가씨 태우고서 돌아다니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본 거야. <웃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 그런데도 그걸 옛날 옛날 분들은 그걸 다 참고 살았다 이런 따는 거지. 어디 봅시다. 음. 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끊어낸다 하더라도 아, 더 이상 그런 거지 아, 시간 낭비고 더 이상 이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고 어, 그냥 가슴 가슴 말이 하고 있, 가슴 말이 하고 있 있는데 어, 말을 더듬어서 죄송 아 죄송 음, 가슴 말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올것 같아요. 근데 연락이 오기는 오는데. 그치 생각을 해봐요 옛,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처음 사랑해서 그냥 호르몬 그 호르몬 분비가 왕성할 때 처럼 음, 그렇게 오는 건 아니지 어. 그렇게 오는 건 그렇게 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하 자기 남자들은 지은 죄가 클수록 더 뻔뻔하다 어. 근데 예, 얘는 그닥 그, 그렇게 뻔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 약간, 어, 여러분들한테 쫄기는 쫄았다. 하지만 쫄은 티는 내지 않는다. 다, 하지만 또, 어, 이게 뭐가 있냐면은, 막, 어, 당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어, 당당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만약에 끊어낸다 하더라도. 아 왜요? 라고. 왜긴 왜요? 좋아하니까 오는 거지. 싫은 데 오겠어요? 어, 여러분들은 싫은 데 가요? 안 그런 거지. 좋아하니까 가는 거지. 음. 좋은 데왜 바람을 피냐. 꼭꼭 음. 꼭, 꼭 이걸 바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딱히 뭐 달리 생각나는 게 없네. 음, 지금 이이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배신이거든요. 어, 왜냐하면은 이거는 배신이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삼각관계로 오늘 배신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 바람이 뭐 대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스치는 것일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그 여자들 갖다가 사랑했다라고까지는 안 나오고. 음. 사랑했다 라고 까지는 안나오고 사랑했다 사랑이라 보다는 호감이지 호감 음.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일방적인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일방적인 마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온다라는 거지. 음, 일방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온다. 근데 누구의 일방적이냐 말면 이 사람의 일방적인 마음이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안 받아주는 거라라는 거예요. 음. 남자분도 내가 그래서 성별을 지금은 이렇게 나누질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남자분들도 이렇게 내가 딱 이걸 갖다가 남녀로 구분해서 말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어,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알아듣기는 쉬우실 거예요 이제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요 은이 어, 사람이 다가와요 다가오기 근데 여러분들은 음, 듣, 듣고 싶지도 않은 거지 어. 뚫린 입이라고 그냥 근데 변명도 정말 그런 거지 변명을 해도 좀 내가 그래도 화가 풀리게끔 변명을 하면 좋은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진짜 어 그런 거예요 음, 변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따위로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갖다 들어줄 이유 있나 어 그런 거지 자 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 기다리는 거는 어, 기다리는 거는 그게, 그게 이게 진짜 이게 기다리는 게 여러분한테 영양가가 있을래나 모르겠다. 왜왜 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어, 기다 기다렸 어쩌면 그런 걸쓸수 있어. 기다렸다가 어, 확실하게 끝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좀 약간 고집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나 보네 음. 근데 이 사람이야 어, 기다리면 은 오기는 올 거예요 음, 오기는 올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은 복수할 것 같아 음. 몸복수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거지꼴로 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그 저기 막 이상한 여자한테 걸리는 게 아닌가. 어 이상한 뭐꼭 뱅까지는 아니고 어, 꽃뱀까지는 뱀 뱀축에는 못 깨요. 뱀축에는 안 깨는 못끼는데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어, 그동안 이 사람이 그냥 한푼두푼 푼 모아놨던 돈을 갖다가 다 털리고 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 여러, 뭐, 여러분 딱 그거 그집 걸로 오니까 실망스러운 거지. 야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돈은 다어디로 갔어. 응. 어. 다 탕진한 거지, 다 탕진하고서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응.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야, 야, 듣기 싫고, 어, 듣기 싫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듣기 싫거 해갖고, 꺼져, 그냥. 어, 꺼져.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마, 여러분이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을 듣기 싫어하는 거 맞는데, 왜 자꾸, 여러, 내, 내이 카드에서는,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마음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지? 응, 음, 그래요. 와, 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음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막 이랬는데도 보면은 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진짜로 좋아했던 게아닌가 싶어 여러분이 순수하거든요, 어, 순수하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이 사람을 담백하게 좋아했던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처럼 담백하진 않아, 어, 담백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끌렸을 적에는 이 사람 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없는 그러한 그 성격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단 말이지 그거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지만은 어, 요러, 이런 이런 성격들이야 참 속을 알기가 힘들다 그래야 되나? 음, 속을 알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서, 그냥 다 보여, 눈으로. 어, 뭐, 누구를 속이고 자시고 할수 있는, 어, 스타일을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이런 그 캐릭터의 사람한테 마음이 이끌리지 않았겠는가. 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속을 알수 없는 사람, 다른 그, 다른 이성, 속을 알수 없는 이성을 만나서, 걔한테 다 털렸다라고 봐. 어, 쌈짓돈 다 털렸다. 뭐, 얼만큼 대단하게 털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한 푼두 푼 모아놨던 거를 갖다가, 음, 그, 속을 알지 못하는 그 이성하게 다 털린 게 아닌가. 음. 맞아요. 어, 기다리게, 기대되게 되면은 끝인, 끝은, 끝은 올것 같아. 끝은 올것 같지만, 이게 또 완벽한 끝은 아닌 것 같아서, 왜 이게 자꾸 그 도깨비에서 보면은, 그 이제 삼신 할머니하고 그 저기 하나그그 그 신하고 높그 그, 나비양반하고 대화해서 이형이면은 저기 막 편들어줄 것 같으면 은여의기형은 냅두지라고 그러잖아. 요 그러니까 그 저기 막 나비양반이 그러잖아. 내가 왜 문을 자꾸 들다은 느낌이 나지?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사람들이 사람한테 문을 갖다 꽉 닫지 않고 문을 살짝 열어놓은 게 아닌가? 선생님, 아니요! 그, 저기, 막, 어우, 이제 진짜 지긋지긋해요! 라고 하는데도 왜 그런 느낌이 자꾸 들지? 음. 어, 왜 그런 느낌? 이 사람이 허우대가 멀쩡한가요? 어, 좀 신사, 신사적인 면이 없진 않잖아. 생긴 걸좀 떠나서 좀 신사적이고, 어, 가, 사람은 가볍지는 않아. 어, 가벼운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 진짜 촐랑촐랑되고 깨방정에다가 오두방정에다가 어, 말은 싸가지 없게 하면 좋아했겠어요? 아니지. 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좋아했다는 거는 이, 이런 사람일 줄 모르고 좋아한 거겠지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뭐가 끌렸겠어 그치 끌린 매력적 매, 뭐가 하나가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끌린 거지 어, 여러분이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이 상처를 갖다가 참 많이 받았거든 많이 받았는데 이 많이 받았다는 거는 많이 좋아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안 좋았는데 상처를 받을 리가 없지. 그냥 즐기는 사이였다면 이렇게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즐긴 건데. 음. 야, 그동안 나도 즐거웠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상처를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굉장히 순수하게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한테 속이는 게 없었다라고 반 나는. 음. 봐져봅시다 맞아.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딱 떨궈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적에는, 어, 이 사람이 뭐가 있어. 어, 뭐가 있어. 어, 진짜로 뭐가 있어. 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떨궈내지 못하는 걸로 봤을 적에는, 어, 뭐가 있어요. 어. 그럼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가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이 문을 들 닫았다는 걸 어, 와요 어, 온다라는 거지 왜 와요 라고 왜 오긴 왜와 좋아하니까 오는 거지 저를 좋아하나요 라고 음, 난 그렇다고 보는데 어, 싫은데 오겠어요 어, 여러분 같으면 싫은데 와요 아니지 어, 좋아하니까 오는 거지 어, 뭐, 다, 뭐, 이 카드를 보는 사람이 다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어. 근데, 오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어. 여러분이 밀어내도, 이 사람이 올것 같아, 어, 올것 같고, 그냥 이 사람이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뭐해라고 딱 얘기를 해놓고, 그, 그 처음에 물꽃 트기가 어렵지. 한번 물꽃 터놓으면 그냥, 그, 방언이 터지듯이 줄줄줄줄 나오잖아? 음이 사람이 그냥 밀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 뭐 여러분이 뭐안 싫다 그러면은 그냥. 나 하는 대로 따라와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을 갖다 혀 잡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여러분이 못 당하지 않겠나 싶어. 음 카드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음. 제목이 그렇잖아요. 때려칠까 기다릴까. 여러분이 때려칠 수 있는 사람 같았으면 벌써 때려쳤겠지. 망설이고 있었겠습니까? 음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때려쳐도 어 때려쳤든 기다리든 어 기다리다가. 어, 저기마 어떻게 됐든지 저쪽이 됐든지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음. 이제 고로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 성격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떼내기는 힘들다.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봐요. 음. 왜요라고 하면 뭘왜요 묻지도 말아요. <웃음> <웃음> 이 사람만의 특유의 매력이 있잖아. 응. 어, 맞아요. 어. 또 여러분들은, 어, 또이 사람이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또 간다. 어.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의 그 카리스마를 갖다가, 어, 넘어서질 못해요. 음, 넘어서질 못한다. 어.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어. 스르르르르 하고서, 착! 하고 포개지는 거지. 어. 그냥 착 포개지고서 그냥 또 끝나요 어, 끝나고 또또 또 기다리고 끝나고 또 기다리고 그거 갖다가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갖다가 좋아하는 것 같아 음, 못 헤어질 것같아 여기는 뭐 때려칠까 그만둘까 그 고민도 하지 말아요 음,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 언제까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여기 주도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끝내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내고 싶으면 이 사람을 능가, 넘어서야 되는데 여러, 여러분이 이 사람을 넘어설 수 있어요? 어, 못 넘어선다라는 거야. 음뭐 다야 뭐 이성 문제로 돈을 다 썼겠습니까? 어 아무튼 이뭐 모든 사람이 돈을 갖다 다 탕진하지는 않았다는 거지 경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야지. 어, 저기 막 이게 뭐한 20분 정도의 리딩인데 거기에 모든 사연을 다 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리딩에서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하고 그러는 이유가 이걸 다 하나 하나 세세한 것까지 다 풀면 밤새 얘기해야 된다 여기 왜 밤새 얘기해도 모자르지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스토리를 갖다가 어떻게 20분 안에 다 풀어 놨습니까 아니 그렇소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떡할까요 뭘어떻게 뭐 어떻게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방법이 없네 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어, 여러분 스스로가 뭐 힘을 길러서 진짜 이 사람이 꼴배기 싫어서 정말 싫어서 어 진짜 그냥 죽을 힘을 당해서 쫙 자르고 안 보면 냉정하게 안 보면 할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땐여자분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지. 음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저기 막뭐 그러나 그럴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어 어떻게 되냐고요. 나중 이렇게 돼고서뭐 여러분들이 밀어내도 이 사람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말리 어, 장성 또 쌓고 또또 또 헬렐렐레 하고서 또 끝나고 또 그래요. 음. 자, 3번 카드. 어, 저 모든 사람한테 맞지는 않으니까 그냥 자기한테 맞는 부분만 새겨서 들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랑 어떡하죠? 때려쳐? 아니면 기다려? 때려쳐? 아니면 기다려? 아이고,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봤을 때에는, 때려치기 힘든 구조가 아닌가? 음, 때려치기 힘든 구조가 같은데요?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음, 여러분은, 어. 혹시 그게 아닌가? 어디 더 봅시다. 음. 혹시 그게 아닌가? 어, 뭐다 레딩이 끝났는데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딱 카드로 보여 주는 거는 그 어린 왕자의 장미꽃 아닌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얘기하기 힘들어 여기까지 끝까지 끝나야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야 이등을 한번 봅시다 어, 이 카드상으로 보면 어린왕자의 장미꽃이 생각이 났어요 그 어린왕자 별에 있는 장미꽃 결국은 어린왕자가 그 장미꽃한테 가잖아 어, 그런 느낌이 났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음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있구만. 이 스트레스가 왜, 왜 받을까? 아니, 때려, 때 때려치면, 때려쳤는데, 아, 왜? 응, 음, 때려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건 맞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뚜렷한 게 아닌가. 음, 되게 가치관, 생각이나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뚜렷한 만큼 어 자기 고독도 있다라는 거지. 자기 외로움, 자기 고독. 어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하고 스트레스 어, 여, 여러분은 그런 거 같아. 어, 내가 어 나의 그런 그 생활의 리듬이나 그니까 나. 난, 그 그, 사람마다 각기 내가 편안한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이거 할때 편안하고, 나는, 뭐, 나는 음악을 들을 때 편안하고, 나는 뭐, 노래를 부를 때 편안하고, 나는 잠을 잘때 편안하고, 어, 나는 청소를 싹 해놓으면 그프레쉬한 그게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음. 그렇다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 내가 굳이, 이런 모든 안정감이나, 내, 나의 그런 즐거움, 내가, 어, 내가 항상 느끼는 그런 걸갖다다가 죄다 포기를 하고, 이 사람을 갖다가 계속 만나야 돼. 어. 가치가 있을까, 과연? 아, 나, 너 정말 더 이상은 하기 싫다라는 거지. 음.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 내 리듬이 깨진다는 거지 한마디로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전에 그이 사람 만나기 전에 가졌던 어떤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목표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해 나가면서 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다 사라졌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어그 밤잠을 못 잔다.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만약에 때려치게 되면은, 어,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떡하냐? 이 사람이 와. 이 사람이 와요. 왜,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왜 그러긴 왜 그래. 좋아하니까 오는 거지. 나를 좋아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연하죠. 어, 좋아하지도 않는데, 뭘, 뭐 하라 뭐 만나겠어. 좋아하지도 않은데 만날 이유도 없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오기는 와도 어. 그냥 뭐 조금 음. 그냥 이, 이. 오기는 와요.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기는 온다라는 거지. 어. 기뻐서 아 자기야 룰루랄라 이렇게 아 좋다 우리 우리 허니 자기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밀어내도 어, 좋아하기 때문에 오기는 온다라는 거지. 어. 그러면 근데 왜 내키진 않냐라고 하면은 아유 아 뭐하러 쓸데없이 어. 때려치냐, 이거지. 어차피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 괜히 쓸데없이 때려쳐가지고, 어, 쓸데없이 때려쳐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냐라는 거지. 어. 근데 좋아하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도 이 사람 좋아하는데, 뭐. 음. 어,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 맞아요. 어. 아니에요, 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어, 좀 집착, 여러분들이 살까 집착이 있어. 막, 대단한 집착까지는 아니고, 음, 어린 왕자의 장미 같은 거라는 거지, 한마디로. 내가 길들이고 가끔 것들 책임감,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한 애착, 어, 애착. 집착보다는 애착이 더 맞겠다. 어, 이 사람한테 좀 애착이 있다라고 봐요. 음, 나의 장미잖아. 여자가 장미가 된다는 편견은 버려. 어, 이 카드를 보면 내가 그 성별을 갖다 이제는 구별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남성분들을 위해서. 어, 그대여 나의 장미여. 이문세가 불렀어. 어, 근데 여자가 불러봐. 그대여 나의 장미여 하면 그 장미가 남자가 되는 거잖아. 꼭 장미라고 불렀다고 여자가 된다는 그런 편견은 버려요. 음. 그 장미에는 그 향기가 아름답잖아 그렇지만 그 가시가 있어서 아프게 하잖아 어, 아름다움과 아픔이 같이 있는 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장미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랑은요 어, 아름다움과 아픔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한 번에 확 그냥 끌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누구나 다 그래 내가 공들인 걸 갖다가 저기 막 무너뜨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자든 남자든. 음. 그래서 여러분이 칼끝에 어, 망설임을 두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에 대한 그 애착이 있어서. 어.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이 사람이 과연 음, 잘라 나갈까? 어, 아닐 것 같은데 음, 여러분이 내팽개쳐도 와요 어, 오고 왜 오냐고 라 그러면 은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한다니까 여러분하고 계속 어, 마음을 나누고 싶어해요 음, 근데 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잘라내려고 하냐라고 보면 은 이거는 이성문제는 아닌 것 같아 어, 이성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성문제가 아니면 뭘까요? 이성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조금, 어, 이 사람이, 아... 뭐, 하나가 빠졌다, 그래야 되나? 음... 그게 뭐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걸 갖다가 뭔가를 갖다가 하나를 행할 때, 어... 왜냐면은, 하 그, 그, 음표에도 도레미, 있고 숫자도 1, 2, 3,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 3, 5, 이건 거지. 어. 그래가지고 약간, 어, 뭔가 뭐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 이거는. 음, 어, 자기가 마음 가는 곳에다가, 어, 뭐, 그, 이 사람이 유심히 본건 맞아. 유심히 본건 맞지만, 어, 뭔가 마음껏 간 것에다가 좀 지름세니 내린 게 아닌가. 어, 그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는 애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애착은 없다라는 거야. 어, 애착이 없기 때문에, 어, 애착이 있고, 있고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거지. 어, 애착이 있으면 가꾼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가꿔주진 않는다라는 거야 음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가꿔주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을 갖다가 외롭게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내치려고 한게 아닌가 금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일사모 다 일사모야 음 애착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음, 애착이 없고 뭐가 있다? 자기 감정 어, 하고 자기 행동만 있다라는 거야. 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만 있 있지. 애착은 없다. 어, 뭐, 뭐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어. <웃음> 꼭 이걸 남자 아, 이제 중립에다 놓고 중성으로 놓고 봐야지. 어,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어, 그 그럴 수도 있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만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어, 퍽팩트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은 맞춰가는 거야. 서로 부족한 두 사람이 서로 각기 다른 캐릭터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 그렇잖아요. 어, 나는 1이 있고 너는 2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1, 2가 될수 있는 거라는 거지. 어, 내가 1, 2를 다 갖고 있으면은 1이 필요니까 뭐가 있어요? 내게 없으니까. 네가 필요한 거고 어. 네. 네가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음. 성격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 그리고 그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 근데 아직 금전적인 문제라고는 딱안 나왔는데 이, 이 밑에 나온 나인소드가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을 말한 것 뿐이지 반드시는 아니에요 음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어떡할 건데 때려쳐도 온다니까 이, 이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사람 때려치기 힘들어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외롭게 하고 혼자 두고 그치 어린왕자가 자기 장미꽃을 갖다 자기 별에다 두고 지구로 왔잖아 어. 어린왕자도 일사모였지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애착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때려치기는 힘들다라는 거야 음. 음. 이게 돈 문제일까 여자 문제일까 어. 그럼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면 어떻게 되나 음. 맞아. 돈 문제. 돈 문제가 1번일 수 있고 만약에 돈 문제가 아니면 여자 문제가 2번일 수 있다. 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은 얘가 1, 3, 5잖아. 1, 3, 5. 어. 자기가 자기 감정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주변에서 막붙축켜가지고 뭔가 어. 이 얘네 주변에서 붙이키면 약간 팔랑귀가 돼버린다. 그래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아 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팔랑귀 어부축켜 그럼 얘는 움직여 그러면 이,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같이 붙어 있을 시간이 있겠어요 그, 그치 주변에서 부추기는 대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적에는 여기는 연인보다는 어, 동거 동거 아니면 남편 어, 이 확률이 높아요 어, 아니면 만약에 헤어졌다면 전남편일 수도 있고 음, 아 저기 막 아니면 만약에 사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루 이틀 사귄 사이는 아니라는 거지 모르지 뭐 하루 이틀 사귄 가중에는 저3 개월 사귀었었는데 그런데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 가끔은 음, 그러니까 뭐 반드시는 아니라는 전제를 달게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 카드를 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오래 사귀고 꽤 깊게 사귄 사귀라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갖다 외롭게 둘수 있다라는 거지. 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더뭐 보면 아웃이지. 이걸 보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더 뭐, 보면, 어, 아, 너 문제 있는, 어, 넌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음.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의 일사모는 그런 거야.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는 대로, 어, 팔랑팔랑,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지 여러분은 외롭게 두고, 문제는 뻥뻥,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내면 어떻게 된다? 다시 온다. 어, 다시 와요. 왜냐 하면은 여러분들을 좋아해요. 맞아. 이건 금전 문제다. 어, 이건 금전 문제다. 그래서 기다리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거짓걸로 돌아온다. 어, 진짜 뭐 거지가 돼서 돌아오겠습니까? 어. 어, 노숙자가 돼서 돌아오진 않죠 근데 여기서 생님 줘요 그렇게 노숙자 돼서 돌아왔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팔랑팔랑하고 다니다가 돈을 갖다가 다 날리고 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꼬그리고 팍 박박 팍, 팍 겨갖고 오진 않을 거예요 어, 겨갖고 오진 않을 거다 어,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어, 그렇게 팔랑귀가 돼서 오는 게 아닌가 싶어 기다리면은 어, 아, 기다리면은 진짜 돈다 떨어지면 들어온다는 라 거지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와요? 라고 하면은 그런거지 그냥 한번 슬쩍 말 한번 던져보는거지 음. 뭐하고 지내? 뭐 이런거 뭐하고 지내? 음. 오,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고 꼭 뭐하고 지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쟤 뭐하고 저냐고 있는지 좀 한번 알아봐 줘뭐 이럴 수도 있고 어. 그거는 알아보는 경로는다 다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그냥 그냥 숨 고르고 있는 거지 아 진짜 아, 어. 음, 근데 내려놓기도 뭐하다 라는 거야 어. 왜냐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 나쁜 사람 아니고, 그렇게 또 그렇다고 성격이 렇게 대단하게 세지도 않아. 그냥 고지, 고지식한 거, 응. 음. 아, 소리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음. 아, 그런 거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 여러분이, 어, 이 관계를 두고 떠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 기다리다가 오기는 왔는데 어, 예, 여러분이 떠나는 건지 이 사람이 떠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 이 사람이 떠나는 건가? 어, 왜냐하면 은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떠나는 걸 수도 있어요. 음, 여러분이 솔직히 저거 했거든. 이 사람이 이렇게, 어, 저기, 막, 거짓골로 오니까, 실망을 많이 했다라고 봐. 음, 실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1, 3, 5인 건 알았지만, 어. 그래도 적, 적당히 1, 3, 5였어야지. 그런 거죠. 그니까, 이해해 줄수 있는, 그니까, 1, 3, 5에도 간격이란 게 있잖아. 어, 그냥 이렇게 1, 3, 5, 이렇게 한자면 1, 3, 5, 이렇게 한지, 어. 그러니까, 너무, 가, 갭이 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딱, 이 사람이 근데 눈치는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딱 저걸 보니까, 아, 여기, 여기는, 어, 내가 머물 곳이 아닌갑다. 하고서 이 사람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이 사람, 근데, 그, 선생님, 이, 이 사람이, 그, 이 사람이 나를 그러면 좋아한 건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했다라고 봐. 좋아하니까 떠나가는 거겠지? 음. 그게 왜, 그게 좋아하는데 왜 떠나요? 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 지금 이상황에 어. 정말 나쁜 놈 같으면은, 뭉기지. 어, 배째, 배째라 그러지. 음. 근데 내가 봤을 적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어. 그냥, 우쭈쭈, 우쭈쭈 하면, 밑에서 막 장작되고 부채질 하면, 이제 좀 팔랑팔랑팔랑 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어. 그래서 저기 막이 사람이 여러분을 딱 보고서 이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안 되겠지 나 같아도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생각하고 이 사람 스스로가 발길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음 어디 봅시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가도 어, 단호한 게 아닌가 싶어. 음, 단호한 게 아닌가. 음. 근데 이 사람이, 어, 가고 나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 변, 어, 변함이 없다라고 봐.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가기는, 이제 가기는 가지만, 어, 가기는 가지만, 어, 그래도 이 사람하고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을 딱 보니까 그래 나 같아도 안 받아 주지 어, 내가 진짜 그래 잘 살아라 어, 그러니까 내가 네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야 어, 너 니가 좋아서 너한테 내가 이런 걸로 있으면 너한테 피해가 되니까 어, 내가 내가 떠나가 줄게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데 어, 이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 사람하고의 인연이 다시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여러분을 참 좋아해요 어, 여러분들 좋아해 그래서 다시 둘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음 어, 이 다야 그렇겠습니까? 이 카드를 보는 사람이 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맞아요. 어, 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것까 맞는 것만 보세요. 맞는 부분만. 어. 자. 맞아. 그리고 주변에서도 좀 엮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만약에 주변에서 엮어주려고 애 쓰는 게 아니면, 이 사람을 갖다가, 영, 뭐, 못볼수 있는 상황람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하고 헤어졌다 그래도, 자꾸 어디선가는 마주친다라는 거죠. 마주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마주쳐도 별 내색은 안 하는데, 그래도, 그렇잖아. 내가, 이, 이 여러분은 내가 애착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치 또 사람의 마음은 그래 그 이때 마음하고 그또 그때 마음은 또 다른 거라니까 어.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왜 궁금하겠어 혹시라도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보는 거잖아요 어 여러분은 저기 막한달전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같아요 어. 마음은 변해 음 마음은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애착이 있기 때문에, 어,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아이 사람을 갖다가 어, 생각을 하긴 한다, 어, 생각을 하고, 아 그런 거지, 내가 음, 좀 아쉬움은 있다라는 거지, 아쉬움은 있고 시간을 갖겠다, 어, 시간은 갖겠다. 내가 봤을 적에 이 사람이 돈 문제를 일으킨 게 맞아요. 돈 문제를 일으킨 건 맞고 여러분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조금 있었, 입혔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은이 사람이 좀 사기를 당했거나 팔랑귀, 팔랑귀라 그랬잖아. 주변에서 우쭈쭈 우쭈쭈서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여러 분 돈이 껴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 딱, 딱 이러니까 그냥 군말 안고 간 거예요. 어, 군말 안고 갔다라고 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 가고 나서 여러분 시간을, 시간을 갔지만,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갔다가 좋아해. 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도 여러분을 헤어, 여러분하고 헤어져서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말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음 왜냐면 사람이 좀 떨어져 있어봐야 소중함을 알잖아 어, 그런 것처럼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분에 대한 사, 자,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더 깨닫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이 사람하고 제외할 확률이 높아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고 왜냐면 여기 이게 떠서 다시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다는 아니니까 본인한테 맞는 것만 들으세요 어, 이, 왜냐면은 20분 동안 이 여러분과 이 사람의 사랑의 역사를 다 써내기란 쉽지가 않아 음. 다야 제외를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이 4번 카드는 제외, 제외, 기다리면, 어, 기다렸다가 헤어져. 어, 기다렸다가 헤어져. 왜이 사람이 그지꼴로 왔잖아. 어, 여러분,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는 일부는 지돈만 날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날리고 왔잖아요. 그다 러 보니까 이 사람이 염치가 없어서 그냥 간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가고 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마음이 어디까지였냐라는 거야. 이 사람이 깨닫고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오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운명의 수의 인연이라고 뭐 인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인연은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그 저기 뭐야, 진짜 v e r 냐라는 거는 그거는 모르는 거지. 어, 내가 그랬잖아요. 일이 있으니까.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다른 걸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맞춰가는 이 얼만큼 서로가 잘 맞춰가고 이해가 하냐에 따라서 이게 포에버도 될수 있고 아니면 그냥 시절 인연으로도 끝날 수 있는 거지 음. 여러분이 둘이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시련이 한두 번이 오겠어요? 그때마다 슬기롭게 넘겨야지 포에버가 되는 거예요 포에버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라 거지 음 아니 그렇소 네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